삐삐와 배짱이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식당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제 고현시장이라고 아마 거제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곳일겁니다 계 팔고 빤스 팔고 뭐 어머니들 내복도 팔고 뭐 시장답게 생선도 팔고 야채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뭐 그런 평범한 시장입니다. 맛집 골목이라는 곳도 있고요. 제가 처음에 귀촌하면서 부동산 계약을 할때 부동산 사장님이 추천해 준 식당 오늘은 그곳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<웃음> 원래 경상도 하면 또 돼지국밥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거제도에서 그 부동산에 여기 잘하는 돼지국밥집 어딥니까 했더니 그때 부동산에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이 동시에 심지어 자기들이 막 입맛 다시면서 <웃음> 아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곳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충남 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어문 어, 닫은 줄 알았는데 <웃음> 매주 화요일이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키면 뭐 순대국밥 내장국밥 석거국밥 뭐 그냥 다 같이 7,000원 가격도 아주 착해요 빨리 나왔다 그리고 뭐 시키면 딱 그냥 바로 1분만에 바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밑반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깍두기 간 맞추라고 새우젓 뭐 찍어 먹으라고 쌈장 이런 거 나오는데 간이 아주 적당해요. 그래서 저는 새우젓은 손도 안 대고 일단 그냥 국물을 한번팍떠 먹으면은 일단 깨끗합니다. 도전 병 땡기는데 차가 있어서 돼지국밥집이라고 해서 냄새나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를 여기가 40년 이상 오래된 <목소리> 식당답게 뭐 음식은 물론이고 <목소리> 뭐 테이블도 깨끗하고 바닥도 깨끗하고 뭐 수저 이런 것도 깨끗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누가 거제 놀러 온다면 은 한번 데리고 가고 싶은 그런 식당입니다 소름이 돼서 나오니까 뜨겁진 않아 일단 국밥 자체가 너무 맛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를 뭐한여 6, 곱번은간것 같은데 돼지 냄새를 하나도 못 느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전날전날은딱 저날 <웃음> 먹는데 약간 돼지 냄새가 나더라고 그거는 약간 복불복일 수 있다 근데 저는 뭐 돼지 냄새도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가보면은 딱 느껴지기도 장사 잘 되는 집이라는 게 느껴져요 뭐 약간 나오는 반찬들도 마르거나 이러지 않고 그 촉촉하니 깍두기도 엄청 깔끔하니 맛있고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진짜 이 내공이 느껴지는 게 한 숟갈 한 숟갈 먹을 때마다 내장과 순대가 그 밥에 이렇게 딸려오는데 저게 마지막 한 모금을 다 먹을 때까지 거의 건더기가 끝까지 살아있다 그 건더기가 무작에 많아요 그래서 한 숟갈에 건더기 한두 개씩 먹다 보면은 한 그릇 그냥 뚝딱 어... 아 보니까 또 먹고 싶다 마지막 한 숟갈까지 건더기가 남아있어 그리고 신기하게 국물이 정말 고소해요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해지는 게 내가 봤을 때 토렴을 하실 때 거기에 뭔가 비법이 있지 않을까 소주가 여기서 1인 1병 밖에 판매 안 하는데 딱 그냥 국밥에다 소주 한병 먹으면 글라스에다 아시죠? 쫙 꿀꿀꿀꿀꿀 해가지고 그냥 캬. 그러면 기냥 잘 먹었습니다 그. 잘 먹었습니다 아유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. 안녕하세요 쭈구이 그리고 이제 주차장 가는 길에 복권 판매점 <웃음> 지나갈 때마다 한 장씩 사는데 일주일에 만 원어치 저 사장님은 항상 살때 그래도 기분 좋게 봉투에 담아주시면서 1등 하세요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1등은 무슨 이번 주에도 꽝입니다 5등도 안 됐어요